선약 안잡고 선톡 안하는 ISTJ, 저를 안좋아하는 걸까요? 살다보면 선톡 선약 잡는게 어색한 ISTJ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상대방을 안좋아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ISTJ를 볼땐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볼때 주시해야 합니다. 카톡으로는 ISTJ의 감정을 숨길 수 있어도 실제로 만나서는 ISTJ가 표정과 생각을 완벽히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 연애는 목마른 사람이 오물을 파는 게임입니다. 먼저 ISTJ를 자신의 애인으로 만든 뒤에 선톡선약을 하는 딥러닝 학습을 꾸준히 진행시키면 됩니다. ISTJ가 이런 행동들이 낯선 것이지 애인한테까지 철벽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톡선약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눈치있게 플러팅해서 ISTJ를 애인으로 만든 후 딥러닝 교육을 통해 선톡선약하는 훈련을 진행하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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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걸음마를 떼듯이 ISTJ도 애정표현 첫걸음을 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고된 훈련이겠지만 그만큼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친 ISTJ를 읽기 싫어서 교제를 시작할지 말지 망설이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흠모하는 ISTJ는 향후 몇 년간 만나기 힘든 귀한 유형일 것입니다. 이 소중한 ISTJ와 헤어지면 친구만도 못한 남이 될까 봐 고백하기 겁난다고요? 어쩌면 그런 행동이야말로 ISTJ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몇년뒤 ISTJ가 청첩장 돌리고 결혼식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만약 ISTJ를 전 애인 입장에서 결혼식을 본다면 A 잘 살아라 하겠지만 전 짝사랑 대상이라면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해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기회가 되면 꼭 붙잡으세요. 혹시 누가 아나요? 큰맘 먹고 한번 시작한 게 혼인신고로 이어질지. ISTJ가 제 고백은 거절했는데 계속 스윗한 연락을 주고받아요. 무슨 뜻일까요? 보통의 경우 ISTJ는 고백을 거절하거나 거절당하는 순간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거절당했다면 입장 번복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고백은 거절했는데 계속 스윗한 연락을 주고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상대방과 유사 연애를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ISTJ는 인간관계도 맺고 끊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ISTJ 머릿속에 특정한 목적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매하지만 스윗하게 연락하다가 흔적 없이 증발했다면 ISTJ에게 썸 또는 애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STJ에게 거절당했는데 연락이 끊길 듯안 끊기고 있다면 과감히 연락을 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청춘도 한순간인데 유사연애로 인해 발목잡히는 시간을 줄이고자 말씀드립니다. 1. 당일 약속 금지 당일 약속은 혼인신고 계획을 서로 생각하는 단계일 때큰 타격 없이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연애 초반일 때 당일 약속을 잡으면 ISTJ가 정뚝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ISTJ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가급적 3일에서 7일 전에 잡아놓기. 놀이공원 같은 빅 이벤트라면 최소 3일에서 7일 전에 이동 거리가 짧은 곳에서 만난다면 최소 1일에서 3일 전에 약속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은 ISTJ의 스케줄을 반드시 체크,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3. 아무 이유 없이 만나자고 하기 금지. ISTJ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만나자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당할 확률이 큽니다.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공식적인 휴가를 쓸때 빼고 ISTJ가 아무것도 안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4. 약속 당일날 만나서 뭐 할지 생각하기 금지 ISTJ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면 적어도 큰 틀에서 뭘 할지는 정해야 합니다. ISTJ를 만났는데 마땅히 할게 없다면 당분간 ISTJ를 만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 무조건 기가할때 데려다 준다고 생각하기 금지 연인관계가 아닐 때 ISTJ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남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STJ가 자원한 게 아니라면 쿨하게 각자 귀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ISTJ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면 ISTJ가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후 연애에 소홀해진 ISTJ, 애정이 식은 걸까요? 먼저 군대라는 사회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무 군복무를 해야하는 장정들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훈련병에서 병장신문으로 군복무를 마칩니다. 여기서 i s t j 는 군대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잘 적응하지만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멀티태스킹을 어려워하는 i s t j 는 군사회 적응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반 사회에서 중요했던 부분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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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애인에게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예외는 존재하는 법입니다. 본인이 ISTJ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사교적이고 외향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릴 땐 다른 유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ISTJ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일할 때는 ISTJ처럼 행동하지만 평소 성격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ISTJ라고 해서 모두 획일화된 툭딱이 로봇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 a n u i u 주시 o s s i c h a n g h a j u Shi s t ISTJ w 유 y u 인신고 Hon In s h i n g i b 1 h a ISTJ World Membership a e g Hashi m a c r e t y o u n g s a n s Vlog. a s m r d Total nega ji benefit you'll nul liul sue its sub nader u c h u k sandan card lul click h a g a d i hadu s a y o